알아요. My artist spirit. Yeah. Art spirit, second sword. o soul, e a h a Passport. Passport. p a s s p a o s o o o 예술에게 아 여기 그림? 오 진짜 그림판처럼 그림을 리는 거네요 주제! 주제 뭘로 할까요?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일단은 다 그려드릴게요 아, 아 귤! 아 오늘 저희 그 피디님들도 한번 쫙 그려드릴 거예요 좋아. 일단. 전화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조금 덕장이 <웃음> 진짜 예술.. 종합 예술인 느낌이죠 약간.. 예술인 느낌인데 약간? 저의 인생! 네. 이것을 첫 작품으로 하겠습니다! 첫 작품! 제목은? 너겟! 너겟시라는첫 작품을 보셨어요 네?! 어? 무슨 시시하던 쉬쉬하던... 예술을 모르시네... 제 모자를 들어 정리를 표현합니다! 너겟은 44... 뭐가요? 저거 뭐예요? 불? 원으로 할게요 그냥. 44원. 아 어, 원으로 no.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. 순간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. 두 번째는 약간 강렬한 느낌. 강렬한 느낌으로 갈게요. 강렬한 느낌. 우리 하모니 분들 다들 그 건강하시라고 3을 그리겠습니다. 3. 3을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. 피코카 m 같은아 s o m 고오 m m y 모습 네 e So, 인 o u d o 님께서 지금 나랑 it was y 주고계시네 t are the ribbon g r a d u a t 3 o 3 You l o o 가보죠 가보죠 h 화상 g 오늘 약간 착장 느낌 갖도록 할게요. 오늘 상당히 마음에 들었으니까 나라톤 약간 붉은 느낌이죠? 비타오르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나라톤 오늘 붉은 느낌 뭐 머리 좀 빨간색 머리 빨간색 머리 빨간색 숭아의 느낌 포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아, 아, 아. 저주인형이라요 <웃음> 제그 토끼님을 그려주도록 할게요. 토끼님! 토끼님 귀여우니까 최대한 귀엽게. 피부색이 이렇게 할수 없어요. 낙장불입? 네. 토끼님이 나라가 괜히 토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진짜 귀여워요. 그 약간 노란 느낌이 있으니까 머리 색깔 딱저 정도 길이시거든요? 왜원선생 <웃음> 너무 귀엽죠? 너무, 귀여워, 너무 귀엽네 눈이 초롱초롱하니까 안광을 찍어드릴게요. 나라가 안광. 너무 귀엽네요. 이거 <웃음> 뭐예요? 이거. 아니에요. 어그 니트 종류를 많이 입으세요. 털이 보송보송한 느낌이거든요. 뽀로로 아니라고요. 보로로 아니야.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. 그리고 보송보송하잖아요. 보송보송. 뭔지 아니.. 보송보송. 보송보송입니다. 토끼님. 토끼님 과연? 얼마일까? 얼마인지 보겠습니다. 아곧 요금이라고요? 안 돼. 에너지가 없네 신겁니다. <웃음> 우리 토끼님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데? 에너지 넘치는 아안 되겠네요. 아 그거 신년이니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에너지가 없다고요 유해니까요 좋아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! 네,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르신! 제발! 제발! 네! 제발! 제발! 아! 빅골 광주 여행앱이 나왔어요! 덕철도순트 나라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설명해드릴게요! 광광진의 QR코드를 칼칵 찍으면 AR 나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! a r 도순트 11개를 모두 보면 270도로 보는 화면 무대! 샤이닝스타 VR 뮤직비디오 11곡을 감상할 수 있어요! 광주에 직접 가는 게 걱정된다면, 이불 안에서도 광주에 온 것처럼! VR로 광주를 둘러보자! 내손 안에 광주 있다! 1 1곡 모두 VR 도슨트 시청 가능! VR 도슨트를 모두 시청하면, 리얼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! <웃음>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!